합니다. 역시 구원자로 선택받은 자 정령들이 살아가는 세계 에덴 그 세계를 구해낼 단한 사람 그게 바로 구원자님입니다 구원자님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아주 먼 과거의 존재 때문에 저와 친왕유리친님이 금지된 소환의식을 통해 가까스로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구원자님에게는 충분한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당신께서 사용하신 정령술사의 권능 그 위대한 힘이 있다면 에덴 또한 구원받겠죠 본래 정령이란 큰 의미를 지닌 물건에 깃든 영원한 영혼, 아니마 에버서울에서 비롯되는 존재 영혼의 본질과 사명을 되찾는 일은 정령에게 있어 둘도 없는 기쁨입니다 이건, 저 또한 마찬가지. 저는, 방주 메타트로노를 제어하기 위해 태어난 인공정령, 메피스토펠레스. 탄생으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겨우 만났네요, 구원자님. 저는 방주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디 저를 만나러 와주세요.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 종말이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기 전에... 그럼 부원자님 행운을 빕니다.